오늘은 시편으로 본 복음 두 번째 시간 타락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내 안에 죄인데요. 죄는 그럼 무엇일까요? 죄는 하말티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 그러니까 회계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가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벗어나, 벗어나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미 어머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죄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순간의 잘못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 죄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것이 어, 창세기 메인 처음인간, 인간과 하와가 서하나까를 먹은 행동의 본질이고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이 죄를 갖다 계속해서 이어오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인간의 원죄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4장과 54장인데, 53장인데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죄의 밑바닥을 보면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이 깔려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볼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절대자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여우와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악행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모든 사람은 비록 선하고 착해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 인간의 타락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10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는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두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원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한 곳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한 곳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또잠언에서도 역시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또 미련한 자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편 1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길에 길이 분명히 선명하게 구분되어져 나오는데요. 잠언의 어리석은 자가 악인이고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의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10편 1편 1절에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 라는 단어는 곧다, 솔직하다, 직행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싸르에서 유래된 아쉬레가 사용되었는데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이 복이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구약에서는 45번 이 아쉬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어집니다. 첫째, 사람들이 번영하거나 자식을 많이 두었을 때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질적 축복을 받거나 주신 건강함으로 범사가 잘될때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식이나 물질적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해서 이 아시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거나 풍요하지 않거나 자식이 없으면 아유 저 사람 복도 지지리도 없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아도 또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갈 때 성경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복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우와의 율법만을 줄거하며그 율법을 쥐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의인들인데요. 자, 여기에서 어, 먼저 악인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서의 꾀라는 단어는 에사스로 모략 개교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자신이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나 결정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자신의 꾀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오직 자신이 만드는 삶의 방식에 따르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꾀로 살아가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에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앞에 따른다 보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들어간 단계를 나타내는데요. 죄인은 표적을 벗어난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죄의 습관, 생활 양식인데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익숙해진 상태의 사람들은 힘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일상은 죄입니다. 죄를 짓는 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오만한 자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오만하죠. 하나님 없음은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항상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갖고 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버리면 죄짓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오만입니다. 또 안따라는 말은요. 여기서 야샤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서 한 장소에 오래 거주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거주한다라는 것은 걷는다와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로 악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그 10편 1장 1, 1편 1절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자이세 단어가요 시편에는 모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악인은 무려 85번, 죄인은 7번, 오만한 자란 단어는 5번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더큰 죄인으로 보이시나요? 악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죄인이 되고 회계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제가 볼때 악인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오만한 자로 점점 그 악의 크기가 커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심판의 대상은 분명하게 악인입니다. 악인부터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결코 용서되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5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마지노선이 우리가 가장 적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악인부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반대되는 복이 없는 자 즉 악인과 재인 오만한 자는 모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악인과 의인의 분명한 차이는 악인은 자신의 꾀를 따르지만요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이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 계명이었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약속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의 계명이 있죠. 의인들은 이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또 10편, 10편인데요. 여기에서 악인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심판이 없다고 하며 자신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0편, 10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악인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만의 이런 특성 때문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교만이라는 단어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그 교만의 확장은 하나님과의 비교까지 이르게 됩니다.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이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시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교만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작은 교만이라고 할지라도 그 씨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태초의 죄의 시작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바로 루시퍼의 교만이죠. 루시퍼 사탄은 원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천사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 교만과 욕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의 교만, 루시퍼의 죄입니다. 또 최초의 개명인 선악가 개명을 어기고 선악가를 먹은 아담의 죄는 무엇일까요? 역시 인간의 죄의 시작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땅에서 창조된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됨으로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욕심은 죄를 낳고 여와를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함과 교만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고요 모든 죄의 근본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최초의 악인은 사탄과 사탄이 들어간 에덴의 뱀이고 사람 역시 이 악인의 꾀를 따름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10편 36편에는 악인의 본질이 있는데요 다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악인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잘못이 바로 드러나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악인이 아무런 심판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뭐 아무도 내 죄를 모를 거야 이렇게 뻔뻔하게 자랑까지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혜와 선행은 그들과 상관없는 단어이고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이제 스스로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악한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항상 형통해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오히려 교만하고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10편 73편의 기자 역시 악인의 삶의 그 교만과 강포 그리고 입에 포악한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재앙이 이 악인들의 이마기는커녕 평안 가운데 재물을 많이 모으고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이 악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삽은,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하고요. 또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믿기만 하면,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도 잘 벌고 또 좋은 직장도 가지고 또 좋은 학교도 가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지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인간의 눈에 보로 볼때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나요? 오히려 크리스천의 부자보다 크리스천들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고요. 세상의 눈총과 멸시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별나다고 너만 교회 다니냐, 다니냐고 질타받기가 일수입니다.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아사베시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다 세상에서 권세를 잡아 부귀 영화를 누리며 흥황할지라도 악인들의 결말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이름과 모습을 보면 더잘알 잘 수가 있는데요. 지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정한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악인은 땅에서 다 멸하게 되고 다시 서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와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 대해 국률이 여기시며 보호하시지만 의로 공평하게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는 것으로 살아생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낸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10편 75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으나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10절입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의 심판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분명히 의인을 높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10편 75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시고 의인의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실 것이라는 이 10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오만 이것은 그 삶의 자체이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그들이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오만한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면서 경고하고 있고요.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의 길은 사망이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지옥의 문들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죠. 하늘들, 하늘들에도 하늘의 창들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도 문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10편, 107편, 18편에 미련한 제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함으로 고난을 받아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외경과 미드라시에는 하늘이 7개인 것처럼 땅도 7개 층으로 또 지옥도 역시 7개로 나뉘어졌다 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땅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헤레드입니다 그 아래 반인반수들이 사는 테벨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강과 산물의 근원 야샤바 그리고 텅빈 사막인 하라바가 있습니다 하라바 아래는 아르카가 있는데 이곳이 스올이고요 또 징계받은 천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하고요. 그 아래 아다마와 에레츠가 있어서 이곳은 미가엘 천사가 지킨다고 전해집니다. 여기 지옥은 어, 신명기 32장 22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 낮은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어, 우주관, 그러니까 히브리적 우주관에서 평평 지구를 생각한다면 땅 위에 아래에 이 지옥이 있는 것으로 보여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땅이 입을 열어 스월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유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고기 배 속은 케토스로 바다의 큰 물고기, 바다 괴물을 뜻하지만 이 케토스라는 헬라의 원어는 구렁텅이라는 카스마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단어는 누가 복음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천국 지옥 비유에서 나오는 단어로 죽은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큰 구덩이가 헬라어 원어, 카스마 그러니까 두 단어의 그 원어가 똑같습니다. 또 땅속에 있으리라의 헬라어는 엔테 카르디아 테스케스에서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요. 심장, 그러니까 속 내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성경 그리고 킹 제임스 흥번역 그리고 n i 의 부인은 모두 영어로 어, in the heart of the 이라고 해가지고 땅의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나서 2장 2절 소울이라는 단어는 무덤, 지옥, 음부, 지하세계를 의미합니다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에서도 역시 지옥 아래부터 아래로부터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지옥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드라시와 외경을 토대로 그 지옥의 위치를 일곱 개의 땅중 반인 반수가 있는 태벨로부터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요, 스월이 있는 아르카부터 보는 아르카부터 그러니까 예레츠까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처럼 지옥도 역시 일곱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죄에 따라서 구역, 구역별로 고문받는 사람들과 천사가 구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쉐올, 그러니까 스올은 믿지 않은, 않는 영혼, 악인들이 백부자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고요. 아바도는 무적행으로 헬라우르는 아비소스,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장소입니다. 또 베어샤하과 티타야웬, 샤레 마웨, 샤레 잘메앗이 있고 개헨나가 있는데요. 이개헨나는 마지막 두 짐승이 산채로 던져지는 불못입니다. 반면에 탈무드는첫 번째 지옥은 지하세계로 빈 공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지옥은 파멸, 파괴로 불리며 세 번째 지옥은 핏, 구덩이고 네 번째는 트멀티어스,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고 어떤 흔들리는 구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지옥은요 수렁 같은 진흙탕이고요. 여섯 번째 지옥은 죽음의 그림자. 일곱 번째는 언더월드, 그러니까 지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이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또 음부라는 단어도 나오죠. 모두 어. 그리고 또 불못, 기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모두 이제 지옥하고 관련되어진 단어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죽은 자들의 영역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스올입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의 장소로 신학성경의 헬라어로서는 하데스, 음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스올은 악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의인도 잠시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이것은 애녹서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애녹서 22장에 보면 애녹이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을 분류하는 곳을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면 의로운, 자가, 의로운 자를 위한 곳 그것이 이제 22장 9절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처벌받지 않은 악한 자를 위한 곳 그것이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순교한 의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12절이어서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애녹서를 보면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것으로 수올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누가복음 16장 22절과도 또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죽은 의인이 있는 음부의 한 영역 그러니까 스올의 한 영역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일컬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요 어, 악인들이 있었던 그 음부 수월과는 다른 곳으로요 어, 이 사이에는 어, 구덩이가 있어갖고 그 수월의 그 뜨거운 것이 이 아브라함의 품에 미치지 않고 보호받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으로 보면 이제 낙원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이 의인들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그 영혼들을 부활시켜서 이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려 올라감으로써 신약시대인 지금 수월은 악인들만 있다고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구약에서는 음부, 지옥을 말할 때스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무덤을 뜻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어 대부분은 이제 이스월이라는 단어가 음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이사에서에서는 이렇게 본 것처럼 지옥이라는 단어도 이 구약에서는 스월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 음부, 음부는 하데스로 해석되어 져있고요 이것이 스올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스올과 하데스는요 지옥을 나타내는 말로 악인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어 악인들과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영혼이 마지막 부활, 크고 흰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임시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럼 이스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스월 지옥에 대한 모습을 보면 지옥에는 구더기와 지렁이가 사람 몸을 의지하여 살고 프라이팬에 소금을 올려놓으면 뜨거운 기운이 튀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불에 지듯 치듯, 치듯 이렇게 뜨겁게 달군받는 곳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부, 지옥에 있던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요청한 것이 물한 컵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묻든 물한 방울의 물이었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무적행은요. 아바돈, 티라토스, 기품을 의미하는 데 타락한 천사들이 감금된 곳으로 계시록에서는 7년 한날때이 무적행이 열려서 짐승의 군대가 땅으로 올라온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무적행이라는 단어는 누가 보음가 로마서에서도 나오고요. 아비소스라는 단어로 기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처소를 벗어나 범죄한 천사들이 가둬진 천사들이 있는 곳을 타르타르스, 그러니까 무적행과 같은 것으로 보거나요, 어두운 구덩이라는 그 단어에 헬라어에서 의미하는 세이라 조포스, 무적행 속에 어떤 풀리지 않는 흑암의 사슬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칠년 한란 때이 무적행의 짐승의 군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오게 되죠. 대부분의 그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어, 무적인과 같은 그 단어가 사용되어 졌는데 이 어,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가 사용되어 져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여기 그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지옥만 타르타르스가 이렇게 사용되어 집니다 이 단어만 그렇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어, 게헨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모두 어, 지옥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게헨나 인데요 바로 불못을 의미하고 있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히브리어로부터 파생된 단어로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는 유다 자손들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우상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후에 불살라진 그 아이의 시신을 매장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로 불렸습니다. 이헨나 그러니까 불못은요 사당과 짐승 짐승에 따르는, 짐승을 따르는 악인들의 최종 종착지인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환란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한 짐승과 거짓 산지자는 산채로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사탄, 그러니까 용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동안 무적행에 잠시 다시 갇혔다가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역시 이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 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어, 19장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과 한란 속에 예수님과 그 환란 속에서 승리했던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이 사탄의 군대를 이기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죽인 두 짐승 이두 짐승을 먼저 산채로 불못에 던져서 이두 짐승이 불못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을 보면요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받는 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때 죽은 자들 이미 음부에서 벌을 받고 있었던 악인들은 그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행위대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다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미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외노라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과 쭉 정이는 불에 던져 태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인의 길을 섬김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무상 숭배가, 거짓말하는 모든 자라고 이 모든 자가 불과 유황불로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이 게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일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비겁한, 겁먹은, 믿음 없는, 무서워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겁먹고 무엇에 비겁한 것일까요?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박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환란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환란이 있기 전 이이 이 환란은 어떤 세상에서 오는 그런 세상적인 환란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보편적인 환란이라고 말하지만요. 이 시기에 겪는 환란은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환란과는 지리다는 아주 엄청난 고단을 성도들이 받게 됩니다. 보편적인 환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승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환난에 대해 성도들이 받는 환난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이때 이때는 두 짐승이 출현함으로써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게 하는 권세를 가진 때입니다. 이때 17절 보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표죠. 그리고 또그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사거나 팔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또 성경을 그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때는 환란의 때가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을 가질 것이고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가져서 사거나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나의 믿음으로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커다란 문제가 바로 이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짐승의 표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받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 전 세계의 언어로 모든 성경의 번역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7년 환란의 시작으로 보는 제3성전의 건립은 2018년 12월 한우카의 마지막 날에 번제단에서 봉원식이 거행됨으로써 영적으로는 성전이 이미 세워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 때의 환란의 사인으로 보는 제3차 세계재전 역시 지금의 국제정세로 보면요.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남중국해에서 또 한반도에서 미국에서 어디에서든지 당장 오늘 밤에 핵전쟁이 터진다 해도 그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의 국제정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7년 환란주의든 그한한 한 일에, 일에 있는 7년 환란주의든 또 7년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든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천 찬들이 분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제3성전도 두 증인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그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백신을 맞아도 된다라고 아주 단정 지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 OO 백신이 100% 짐승의 표라고 단정할 수 없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100%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정말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백신계그 생명과학계에 종사하는 과학자들 의학계 종사자들까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비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밤낮으로 심을 얻지 못하리라 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라면 여러분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1%,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단정 짓는 그 목사가, 단정 짓는 정치가가 나의 생명을 대신해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을 대신해 줄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늘의 영생보다 땅에서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수 없다고 죽이겠다고 짐승의 강요에 비겁하게 겁먹고 무서워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냥 굶어 죽이시겠냐면서 스스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악인이고요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면서 그저 왔다 잠시 살아가는 이 삶,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주의이자 심판주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와 그 성도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목베임을 당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를 타는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눈에 좋아 보이고 편안한 길, 넓은 길이 아닌 좁고 협작하지만 의인의 길로 나아가면 어떤 미혹과 환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이기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브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멸류관을 받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슈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